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그 준비한 게또 있어 너네를 위해서 짜릿한 경험을 위해 준비해놨어 와 VR! 실내 VR란 처음이 어, 진짜? 여기 이제 거의 실내 VR이지 이 정도면 음? 네, 완전요. 그러면 고공 체험을 먼저 해볼 건데 먼저 해보고 싶은 사람 올라가요! 웬일 어머! 어 어머 어디 가셨어요? 어디 <웃음> <여기> 계시죠? 죽겠어 <웃음> <없어, 특징> <웃음> 잘하고 있어 유정이. 아, 어떡해! 아 어떡해요. 아 올라가기 싫은데요. 아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거, 또,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 <웃음> 아 뭐. 충분 아, 먹으면 안 돼? 배부른데. 배부른데. <웃음> 아못어겠어요 여기 없어. 이거 <웃음> 아, <웃음> 다시 누르면 돼. 혹시 내려가나요? 아못 나가겠. 어못 나가겠어. 너무 시끄러. <웃음> <아니. 웃음> 아, 엄마 버거 내버. 응, 배 불른데. 배 불른데. 아, 이거. 아, 당기면 된대. 버튼을 당기면 된대. 어, 됐어. 오! 아, 떨어졌어. 됐어 한쪽 한쪽 아, 들었어. 아, 어깨 싫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어. 근데 네.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 처음 <웃음> 봐요. 엘리도 해 보고 싶어? 저는 이런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없나요? 싸우는 건가요? 아, 좀비. 난 사실 이런 거좀 무서워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쓰면 안 되고 좀비를 써거죠이 어? 아저씨가 어, 뒤에서 오는데. 언니, 언니, 언니,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 아, 아 네. 거. 야, 좋아, 좋아. 자, 헤드 살, 헤드 잘 헤드샷, 헤드샷. 잘. 아아! 지켜어아 뭐야! 아아! 나 무서워요. 언니 옆에! 옆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힘들 아, 모르겠다! 잡아 먹라 잡아 먹라 아이고! 아 우리 좀 추워했어? 아니 추워지 않았어요! 근데 좀 웃겼어요! 아, 근데. 키마프가 진짜 귀찮았어 그럼요 아아 재밌는 거 이동해서 너무 재밌다 <웃음> 그러니까 재밌다 너무 <웃음> 아유 최고네 최고야 재밌네 아, 어, 너무 재밌고 오늘 너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던 아유, 것 같아 저희가, <웃음> 저희가 할 어, 말입니다 그럼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